그리고 제 화면을 그냥 바로 쉐어를 할게요. 자, 지금 질문이 일단 이 C#을 이제 공부를 하셨고 이제 파이썬으로 어떻게 확장을 하면 좋냐, 약간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근데 C#을 공부하셨으면은 정말 파이썬은 뭐랄까 그시은죽 먹기와 같다라고 일단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 어 어디까지 공부하셨어요, C#은? C샵은까지 그래? 어... 다 하셨어요? 그 뭐지? 근데 클라스 그거 전까지 하다가 약간 이게 어떻게 이 건축 프로그램 응용이 되는지 궁금해서 음. 그 남주님 영상 보면서 좀 따라 하고 음. 이제 어느 정도 뭐라 해야 되지 그 익숙해져 익숙해져서 파이썬도 이게 한개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좀 천천히 양쪽씩 다 올리고 싶어서 파이썬으로 넘어왔습니다. 어, 되게 좋은 공부 방법이에요. 이게, 아, 네. 어,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수학처럼 공식을 내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그 유형으로 나오는 모든 문제를 풀어낼 수 있고 뭐 다음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 방법보다, 어, 일단은 조금씩 가랑비에 어쩌지 계속 노출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클래스까지 하셨다 하더라도 아마 다음에 보면 또 새로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전에 있는 그 그 학습의 양이 채워져 있지 않다 친다면 그렇기 때문에 저도 약간 산발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공부하는 것을 권해드려요 기본적으로 어. 네 그러하고요 지금 어 제가 아시죠 책을 쓰고 있는 거그 내용을 좀 설명해드리면은 여기에도 제가 이제 비교와 반복 여러 가지 이제 그 뭐랄까요 그 코딩에 대한 예들을 쭉 드러놨거든요 특별히 이제 뒷 부분에 네. 보면은 어 이제 뭐랄까요 여기 뭐 벡터클라스 라든지 지오메트리 뭐 컬러 라인 폴리라인 같은 것들을 예를 들어 왔는데 좀 다양한 언어로 드러났어요 여러분들 그거요. 공부하기 좀 편하시라고 그리고 특별히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어, 위로 올라가 보면 음 지금 여기서 보면 제가 C샵으로 하나 드려드리고 파이썬으로도 예를 드렸죠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해서 좀 공부하면은 하나의 언어에 갇히는 것보다는 좀 확장하기는 좀 편하니까. 아,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저도 학습하는 거를 되게 선호해요. 이렇게 학생분들이 하면은 좀더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어, 그러면은 제가 드린 요 파일이 있으시죠? g r a s s h o p c 파일이요. 네네. 네. 네, 다운로드 받을 수 있죠. 그러면은 굉장히 영이, 사실 여기에는 뭐 디자인 스크립팅 하는 건 사실 없죠. 그냥 문법에 대한 이야기니까. 어 이제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이제 파이썬이라고 치게 되면 이제 파이썬 컴포넌트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얘를 클릭을 음. 하고 그 다음에 더블 클릭을 하면 이제 파이썬 화면 이렇게 이 나오죠. 예. 네. 그리고 아무거나 뭐 해볼까요 여기서 뭐 컨디셔널 스테이트먼트 한번 갖고 와볼까요? 이렇게 더블 클릭해가지고 을 그래서 두개 동시에 제가 일단 열어놨어요. 그리고 지금 <웃음> 예를 들면은. A라는 언어에서 작업된 거를 B라는 언어로 바꾸고, 이런 것들은 실무하다 보면 되게 빈번하게 일어나거든요. 이거를 이제 포팅이라고 많이 이야기해요. 를 네, 예, 뭐, 예를 들면은, 파이썬으로 작업된 거를 자바스크립트로 한다던가, 아니면 자바스크립트로 된 작업을, 어, 그라소프 환경에서 쓰기 위해서, 뭐, C샵으로 한다던가, 파이썬으로 한다던가, 이런 일은 되게 비일비지해서, 어, 일단은, 약간 이 권해드리는 학습 방법은 아닌데, 일단 보자고요. 복사를 해서, 여기다 그냥 붙여놔요, 이렇게. 네. 붙여놨버려요 그리고 얘를 연 다음에 이제 밑에서부터 쭉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쭉 가져와서 이제 컨트롤 슬래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커멘트 아웃이 돼요. 그죠? 네. 이 상태에서 이제 플레이를 시키게 되면 에러가 없겠죠. 볼까요? 에러가 있나? 자, 시키면 에러가 없죠. 주황, 아, 좋아요. 예. 네, 그레이 색이 나왔으니까 에러가 없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얘네는 어쨌든 주석이니까 필요 없고 그다음에 이제 얘네들부터 코멘트 아웃에 시켜보는 거야 이렇게 네. 근데 이제 파이썬 같은 경우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탭키로 항상 그 스코프를 결정을 해요 스코프는 뭔지 아시죠? 범위잖아 그죠? 티샵에서 네. 공부했을 때 예를 들면 은 함수를 선언하게 되면 어디서 어디까지 그 범위가 항상 있기 때문에 이 탭키로 파이썬에서는 범위가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은 사실 얘네들이 지금 범위가 다 구현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시프트 탭 키를 누르게 되면은 인덴테이션이 반역으로 들어와. 그 다음에 다시 누르면 이렇게 탭 키로 누르면 다시 밖으로 넘어가고요.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플레이를 시켜 보면은 이제 에러가 뜨겠죠. 당연히 신택사 다르니까. 그쵸? 그렇죠? 렇 네. 그래서 이렇게 더블 클릭 해가지고 패널 하나 열어서 아웃을 보내면 이제 이제부터 이제 리포트를 해주죠. 얘가. 예. 이제 얘는 파이썬 인터, 인터프리터여가지고 이제 모달화되는 거야. 마이 엑스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제 파이썬 같은 경우는 이제 자료형에 대한 선언을 할 필요가 없어요 되게 좋죠 음. 예를 들면은 뭐 인피저 뭐 차, 아니면은 뭐 글리언 불또 뭐가 있어 더블 싱글 이런걸 해줄 필요가 없어요 예 그냥 얘가 그냥 이름만 바로 들어가면 돼요 되게 간단하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삼치게 되면 은 뭐냐면은 어 지금 34번째 에러에서 에러가 났다고 나오죠. 이렇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인트를 함수 명으로 본 거야. 그래서 지금 얘를, 수, 얘는 뭐 e q u 있거나 뭐가 있었는데, 지금 h 어스 들어왔다고 지금 v a l i d a 하지 않은 문법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플레이를 시키게 되면은, 어, 잠깐만요. 그렇죠? 이렇 플레이를 시키게 되면은, 이건 넘어갔죠. 이제 34번째 안 하고 37번째 줄이 나오는 거죠. 예. 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해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파이썬 같은 경우는, 가로를 해도 되긴 되는데, 중요한 게, 여기 지금 중가로로 스콥을 정했죠.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에? 네. 네. 이거를 콜론으로 딱 해주고, 중가로다 없애줘요. 중가로다 없애줘. 탭키 눌러주고. 자, 중가로 다 없애줘. 그 다음에 얘도 탭키니까 네 칸이 올라가야겠죠. 그죠? 네. 얘도 네 칸이 올라가야 되고. 예. 이렇게 하면 또 에러가 날 거예요, 보자고요. 자, 에러가 나죠. 네, 여기서 사실은, 어, 이렇게 돼야 되겠네, 이렇게. 자, 플레이 시키게 되면은, 음 여기도 콜론이 들어가야 되고, 이런 식으로. 문법이에요. 지금 제가 그냥 맞춰준 거야, 문법대로. 자, 리레이 시키게 되면은, 38번째. 아, 프린트가 아니라, 얘는 이제 소문자로 들어가야 돼. 문법이야. 맞춰 줘야 돼, 무조건. 자, 이러면 이제 에러가 없죠. 음. 오, 이해되시죠? 자,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 사실은 이것도 가능해요, 요거. 가로가 없어도 돼요, 사실은. 되게 간단해요. 왜냐면은그 프로그래밍 그 개념이 없는 신 분들,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언어여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래도 실행이 돼요. 예. 네. 자, 다시 뒤로 돌려 볼게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거는 뭐냐면 if 구문 같은 경우는 지금 친구는 이제 C샵을 워낙 하실 줄 아시니까 이건 지금 C샵 s y n 인데 이걸 파이썬 s y n t 로 바꿔보면 은 그냥 if하고 한칸띈 다음에 my x는 3이랑 같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콜론 두 개를 주고 엔터를 땅 치게 되면 네칸이 뒤로 인덴테이션이 되면서 이제 우리가 쓸수 있는 뭔가 창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나는 프린트 음. 소문자로 해가지고 이거 가져올게요 귀찮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갖고 오고 그 다음에 세미콜론도 필요가 없어요 원래 C샵에서는 세미콜론 없으면 바로 에러 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건 없어도 돼. 그래서 되게 간단하죠. 정말 너무 이렇게 쉬어도 되나라는 정도로 쉽죠. 예, 자, 플레이 시키게 되면은 지금 이게 끝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else라는 구문이 들어가야 돼서 이제 else 치게 되면은 어또 콜론을 쳐주고 엔터를 치게 되면 또 인덴테이션이 된 거죠. 만약에 이제 이렇게 인덴테이션이 되면 이제 에러가 나요. 왜냐면 하 인덴테이션이 되게 민감한 언어예요. 예. 그렇기 네. 때문에. 항상 이 인덴테이션으로 스코프를 정해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프린트 해가지고 포이스를 해줄게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만약에 뒤에 더싶시면 쳐도 돼요. 이렇게. 어 예를 들면 뭐, 뭐 그냥 a라고 칠게요. 자, 플레이시키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이 안에 또이 if 문을 넣고 싶다. 그럼 if 해가지고 어 my x가 아, 3이니까 만약에 0보다 크다면, 그죠? 0보다 크다면 이걸 또할 수도 있죠. 이렇게.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면 얘도 뜨겠죠. 그러니까 스코프가 계속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치고 나가는데 이 탭키로 나눠진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잠깐만요. 제가 네. 지금 설명하면서 또 이제 생각이 났던 게 여기 보면은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지금, 조건만 설명할 때, 여기만 확대해 볼까요? 자, 여기만 확대해 보면은, 지금, 여기서는, 이거 시작 같은 경우에는, 언어 자료형 타입 설명해 주고, 명시해 주고, 그 다음에 이름을 적은 다음에, 그 다음에 3, 5, 이렇게 이제 값이 들어갔고요. 이런 식으로 치환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A가 이제 B보다 작다면, 요거 하고, 그죠? 네. 네. 아, 이가 작은 건데. 잘못, 잘못 썼네. <웃음> 좋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건 l s e i 인데 l s e i 같은 경우에는 elif 이렇게 바꿔줘요. 네. 어. 그죠? 되게 간단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 else는 이렇게 들어오는 거고. 그리고 밑에 또 가보면은, 이제 여기 보면은 n e s t conditional statement 같은 경우 보면은 중복 비교. 이거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if 구문 안에 또 다른 if 구문이 있으면 c 은 이런 식으로 하죠. 네. 예, 네. 근데, 파이썬에서는 이런 식으로 한다. 이게되죠 사실은 여기 어, 이제 네. 탭키가 들어오는 거지. 이렇게 일단 if 부분을 이렇게 해결하면 은 됩니다. 어. 자, 그럼 이거를 이제 음,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네, 똑같은 거고 뭐 이제 해 보시면은 필을 따라서 해 보시면 될것 같고 일단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거는 여기 루프 한번 해 볼게요. 루프. 네, 루프. 더블 클릭한 다음에 옆에 놔두고, 또 우리는 여기다가 또 더블 클릭해가지고 파이썬 해가지고 이렇게 눌려주고요. 이렇게 열어주고요. 다음에 어 복사도 이제 해주면 되겠죠. 자 이것만 갖고 와보죠 음. 이렇게 일단 다다 주고요. 갈던 것처럼 슬래시 두 개를 일단 콘솔을 찍어 봐야지 우리가 에러가 나오는지 아니까. 그쵸? 이렇게 해주고 그다음에 우 o p 음시주고 어? 지금 제 목소리 안들시안 들리시, 들리시나요? 잠시만요. 오케이. 이제 다시 어를 할게요. 자, 이제 화면 보이시죠? 네. 예,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커멘트 슬래시 누르게 되면 커멘트 아웃이 됐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테스트를 해보고.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동일하게 하면 되죠? 어차피, 우린 자료형 선언할 필요 없으니까, A는 10하고 B는 뭐로 하면 되죠? 9.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테스트를 눌러보면, 에러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A니까, 제가, 아, 잘못됐다. EA를 EA로 하면 안 되겠구나. 왜냐면은, C샵은 캐피탈,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대문자 A니까 상관이 없는데, 여기서는 이게 지금 소문자 A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제가 얘를 요번는 대문자 A로 바꿔볼게요. 대문자 B로 바꿔보고. 자, 플레이 시키면 에러가 없고요 그 다음에 a 소문자 A는 대문자 A 이렇게 해 주게 되면 은 여기 소문자 A에 뭐가 나올까요? c B 나오나요? 그렇죠 네. 이렇게 나오죠? 예, 네, 좋습니다 오. 이 상태에서 지금 이거를 리딩을 해 보면은 자 리딩을 해 보면은 시샵 문법으로 홀을 하고 가로를 두개 열어주잖아요 그리고 세미콜론이 두개 들어간단 말이야 여기에 이제 문법이잖아요 여기 아, 앞에 이제 그, 그, 돌아갈 이제 인덱스를 선언해 주고 그 다음에 비교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 루프가 돌았을 때 이제 한번더 증감을, 그러니까 연산을 해주는 그런 신텍스 잖아요. 그쵸? 그렇죠? 네. 네. 그런데 파이썬에서는 어떤 식으로 많이 돌아가냐면 은 이런 식으로 많이 돌아가요. 뭐 예를 들면 뭐 I 똑같이 인덱스 하고요. 그 다음에 IN 한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어레이를 넣어 볼게요. 1, 2, 3 이라고 해 볼게요. 그리고 콜론 두개 찍어주고 문법이야. 엔터 치게 되면 뭐가 나올까요? 점점점점이 점점 뜨겠죠? 그냥 프린트하고 i를 제가 쳐볼게요. 그럼 뭐가 나오냐면 1, 2, 3이 나오죠. 네. 네.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뭐냐면, 아, 여기다 리스트를 주면은 리스트의 인덱스 요소 하나하나가 i에 대입이 돼서 이렇게 루프를 실행을 하는구나라는 걸알수 있죠. 어, 네. 예.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원, 지금 신텍스, 여기 시작 같은 경우도 보면 i는 2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계속 일찍 증가하는 건데, A보다 작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컨디션이 어떻게 되냐면, I는 일단 2보다 커요. 그죠? I는 무조건 2보다 클 거란 말이죠. 이렇게 보면. 예. 아니다. 1보다 커야 되구나. 이게 같으니까. 그죠? 그리고 뭐야. 네. 9보다 작아야 되죠. 예. 9보다 작은 게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I의 어떻게 보면은 스코, 그니까 그, 데이터에 순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렇게 되면 되겠죠. 2, 3, 4, 5, 6, 7, 8까지 9까지 들어와야 되는 9까지 들어와야 되는구나. 왜냐하면 지금 A보다 작아을 때니까 A는 10이니까 잘못됐네. 이렇게, 이렇게 되어야 겠네 그죠? 그러면 2부터 9까지 네. 나오겠죠. 예, 네. 그래서 제가 텍스트를 누르게 되면 은 우리 예측대로 찍힙니다. 2부터 9까지. 이해됐죠? 어, 네. 근데 이거 되게 불합리하잖아요 언제 다 찍고 있어 그래서 네. 파이썬에서는 range라는 함수가 있어요 range 자 range가 뭔지 알아봅시다 제가 이거 파이썬 강의를 제가 끝난 다음에 링크를 들, 들, 달아드릴게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보세요 제가 강의하는 링크들이 많이 있거든요 파이썬도 네. range 하게 되면 함수예요 지금 제가 가로를 열고 닫는 순간 뒤에 밑에 뭐가 뜨죠 그래서 하나만 넣었을 경우에는 이제 스탑으로 간주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여기 보면은 그두 개를 넣었을 경우에는 하나는 스타트고 뒤에는 스탑이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뭐냐면 잘 보세요 A하고 주또 이퀄 한 다음에 내가 10이라는 숫자를 넣었어요 그냥 그러니까 스탑이니까 아마 0부터 실행해서 9까지 찍힐 거예요 아마 자 9까지 찍혔죠 어, 네. 네. 근데 아까는 지금 이 가로를 열고 닫아 보면 다시 헬프 타일이 나오는데 스타트가 여기 있고 스탑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죠. 아까 스타트 뭐였죠? 1보다 컸으니까 2로 음. 들어가고요. 음. 그 다음에 지금 얘는 10, 어, 10 10보다 작아지니까 10이라고 들어갔고요. 네. 봅시다. 이게 또 인클루시브, 익스클루시브라는 개념이 있어요. 네. 자 보면은 지금 보시면은 2부터 9까지 시켰죠. 네. 이게 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레인지 인클루시브 하게 되면 얘가 10가지 찍혀요. 2가지 찍혔는데 예 네. 그게 아마 인클루시브 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고 엑스클루시브한 게 기본 디폴트 값이에요. 예 네. 이게 C샵에서 레인지 잡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음. 네. 예를, 예를 들면 이거 지금 C샵이에요. 지금 제가 치는 거는 만약에 뭐 리스트가 하나 있어요. 근데 여기 이렇게 1, 2, 3, 4라고 찍혀어서 내가 얘를 랭스를 찍으면 뭐가 뭐가 숫자가 몇몇히나요 어, 4. 그죠 4가 찍히는게 맞죠. 근데 마지막 건 인덱스 어떻게 하죠? 앤드. 3으로 해야 돼. 3. 아. 3 아니면 여기 0부터 인덱스가 되니까. 네. 그런 개념이랑 좀 비슷하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아,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지금 인클루시브 한 거다 아니 익스클루시브 한 거다 포함이 안 된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나만 더 해보죠 자가로를 열면 여기 보면 밑에 또 있어 스타트 있고 스탑 있고 이제 스텝이라는 게 존재 돼요 다 이제 인티지로 들어오고 음, 음. 자 그럼 이건 제가 예측을 해 볼게요 2부터 시작해서 10까지 가는데 제가 2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아웃풋이 찍힐까요? 2의 배수로 20까지 찍힐 것같아니 2의 배수로 10까지 찍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네, 보면은 아, 2, 4, 6, 8이 찍혀겠죠 볼까요? 아, 네, 10까지. 네, 2, 4, 6, 8 찍혔죠. 네. 자, 그러면 우리는 레인지를 가지고 for를 되게 간단하게 만들 어낼수 있겠죠. 자, 가봅시다. for i in range 몇부터 시작할 거냐라고 봤을 때, 우리 2부터 시작할 거고 a만큼 갈 거다. 그 다음에 콜론 두 개. 엔터 치지면 탭 키가 자동으로 인덴테이션이 렉칸이 뒤로 가겠죠. 프린트에서 네. i 찍가 보면 뭐가 나올까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나오죠. 2부터 9. 이거 동일한 거죠. C샵이랑. 네. 네. 그 다음에 제가 이걸 그냥 복사를 하나 더 해볼게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네. 그 다음에 또 엔터를 친 다음에 이제 프린트 해가지고 제가 이번에 i, j로 해볼게요. 그리고 얘는 j로 받아오고 얘는 제가 지워줘 볼게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제가 플레이를 시켜보면 이렇게 나오죠. E. 이라는 거에서 더블 포업을 지금 만든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예, 네, 더블 포업을 제가 지금 만든 거고, 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몇 가지 갈까요? 9까지 가죠. 9, 9, 81까지 나가게 되는 거죠. 음. 이해 되시나요? 네.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C샵이랑 동일한 문법으로 지금 이행이 된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지금 결국 얘는 뭐랑 똑같냐? 얘랑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마, 마저 다 해보면은, 까지 갖고 와보죠. 이런 식으로 제가 복사를 할게요. 가서 여기다가 이렇게 열고 이런 식으로 하고 ij 두 왔고 result 대신에 그냥 i 곱하기 그냥 j를 그냥 바로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다음에 테스트 누르게 되면 에러가 뜨는데 왜 에러가 뜨냐면 어 그렇죠. 이 이거는 그러니까 콤케팅이 그러니까 스트링에 대한 콤캐팅네이션이 아니더나요. 그래서 콤마로 해줘야 돼 다. 이것도 그냥 문법이에요. 시시 문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 네. 자 이제 플레이 시켜보면 이렇게 나오죠. 네. 어. 물론 더 깔끔하게 할수 있습니다. 근데 우선은 일단은 이 어떻게 문법을 왔다 갔다 바꿔서 볼 거냐 그 차원으로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일단 질문 있으세요? 어 혹시 저저 뭐지 점두개 저거 점? 저게 무슨 저 뭐지 어. A 옆네 과로 옆에 저 콜론. 아 콜론. 음.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고 저기 무슨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어떤 그 스코프, 그러니까 범위를 실행한다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갖다 보시면 돼요 중괄호랑. 어. 네, 중괄호를 선언해 주는 거지 시작을. 이게 문법이에요 파이썬. 어. 네. 그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 파이썬에서는 타입 같은 거를 따로 지정 안 하나요? 지정 안 해요 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타입이 지금 이미 친구는 C샵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타입이 네.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까 네.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처음 코딩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타입이 들어와버리면 되게 어렵게 비춰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타입이 없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친구 같은 경우는 타입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좀 불안하지 네. 근데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이게 타입이 없을 때또 장점이 뭐냐면 데이터 프로세싱 같은 거할때 이게 타입 때문에 데이터 프로세싱 할때 3배, 4배로 막 코드가 길어지는 케이스가 되게 빈번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조금 이제 타입이 없으면 좋죠 그래서 데이터 프로세싱 같은 거할 때는 이제 파이썬으로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인 코딩을 작성할 때는 이렇게 이제 C샵이나 타입이 있는 언어가 좀더 편하죠. 어. 그래서 하나 추가를더 말씀드리면 이제 그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C샵을 코딩을 해 가지고 포인트를 만들고 그리고 뭐야 라인을 만들었다고 친다면 우리가 이거 앞에다 선언을 해 주잖아요. 이렇게 라인이다 포인트다. 제 디자인 스크립트 보셨으면 아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A 해가지고 다치게 들어갔을 때이 안에 딸려오는 여러 가지 프로퍼티나 메소드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물론 파이썬도 가능하긴 한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약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다 접근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접근 가능해요 제가 예를 하나 보여, 빠르게 보여드리면 은 이제 보시면 제가 파이썬 하고 쳐볼게요 파이썬 친 다음에 더블클릭 해가지고 지금 라이노 API를 가져오는데, 제가 일부러 이걸 가져올게요. 라이노, 그, 원래 그 a p i 를 그래서 제가, 어 포인트 친 다음에, R, 값, 그 다음에, 어, 지오메트리, 그 다음에, 포인트 3D. 포인트 3D 해가지고, 제가 만약에, 뭐, 1, 2, 3, 포인트 하나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A는 해가지고, 포인트 이렇게 해서 갖고 오면, 문 접시 갖고 왔죠? 근데 얘는 지금 분명히 타입이 없어, 타입이 없는데 이렇게 보면은 지금 아 얘는 이제 일단 이렇게 나오는데 어 여기서 제가 포인트 치고 닫혔을 경우에는 잠깐만요. 음, x 자 봅시다. 잠깐만요. 이거 라이노 픽스가 맞고, 오케이, 잠시만요. 하도 하도 손을 안 되죠. 오래 돼서 지금 애티 포인트 3D 하기 엔터를 딱 쳐고 가로를 열면 자 히프 파일이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값이 한 개, 두 개, 세 개로 만들 수 있다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리턴 밸류가 없나 봅시다. 아 어, 에드 뭐 여기 있네요 뭐애드도 있고 한번 해 볼게요 제가 그러면은 포인트 해가지고 답에서 애드를 한번 해 볼게요. 파라더좋아야 된다고 이야기 하고 있죠. 제가 바 라고 한다면 이렇게 양 되고 이것도 보면 리스트가 한번 찍어 을게요 1, 2, 3으로 해 볼게요. 음. 제가 예전에 이거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라이노 8성 같은 경우는 이, 임포트 해가지고, 라이노 스크립트 신텍스가 있구요. 라이노 스크립트 신텍스 같은 경우는, 요거요거 요거가, 아 s 를주 많이, 많이 가져오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주로 라이노 데이터 스톡스를 많이 써요. 리스트라든지 그런 것들을.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라이노 클라스를 리턴을 해줘요. 사실은. 클라스를 리턴을 해주는데, 어, 제가 여기다가 한 번, 저거라고 해볼게요. 벡터 한번 만들게요. 벡터 3D. 가루 열고, 그 다음에 뭐 0, 1, 2, 한번 해줄게요. 이 나와야 되는데 왜안 나오냐? 자이는 해가지고 컴퓨터는 클라스가 나오거든요. 네, 그렇게 됩 아, 오케이. 그전 어떻게지 기억이 안 나네. <웃음> 네. 그래서 어,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포인트는 뭐냐면은 얘가 자료형이 없어도. 어떤 특정 클라스를 내가 만들어서 넣게 되면, 그거에 대한, 함, 그거에 대한 내용이 출력이 돼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만약에 이 포인트 안에, 만약에, 유니타이즈라고, 아니, 혹은 노말라이즈라고뭐 이런 함수가 있다고 친다면, 이 함수를 실행을 하면 실행이 돼요. 지금 여기는 없어서 지금 실행이 안 되는 건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는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두 가지 그 강의를. 잠시만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그 지금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지금 이거 제가 링크 놔둬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렉처 시리즈가 쭉 있는데 뭐컨트롤 F 해가지고 제가 파이썬이라고 치게 되면은 파이썬에 대한 이제 이야기들이 쭉 나오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이거는 파이썬 기본 그 GPT 노트북 갖고 하는 예제고 여기 보면 라인 파이썬 있죠. 여기서도 보면은 제가 그 뭐랄까 일반 라이노 스크립트 신택스 했었을 경우에 이제 해야 되는 방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제가 라이노 커버 같은 경우에 한 적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음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다 이게 파이썬에 관련된 내용이 들거든요 네. 여기 또 밑에 보시면 여기 막 몰려 있죠 그래서 이거를 좀 보셔서 문법을 좀 공부를 하면 어떨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질문 있으세요 어 제가 이거 파이썬이랑 C# 책을 샀건 국내에 들어온 네네. 뭐 그런 책으로 공부하는 건 별로인가요? 아 좋죠 좋죠 그렇게 하면 예 아, 네, 그것도 좋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제가 아직 학생이라 가지고 네. 이런 거 이런 게 나중에 혹시 이런 게 실력이 있다고 뭐 눈에 볼수 있는 그런 그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뭐뭐 네? 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학생이라 가지고 뭔가 나중에 취업을 하던가 그럴 때 혹시 뭐 이력서라든가 한줄 적을 수 있는 그런 자격증 같은 거가 혹시 따로 할수 있는 그런 게 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자격증이 아마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어 그게 이제 IT 쪽뭐 회사 들어가고 이럴 때 필요할 수도 있겠는데 어 모르겠어요. 요즘은 한국을, 한국에서 어떤 식으로 그걸 바라보는지 모르겠는데, 음, 아마 있으면 찾아보면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너무 그거 이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 어, 네. 예를 들면은, 이제 회사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레빗을 내가 잘 써. 그러면은, 그 어떤 사람은 레빗을 쓴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잘 쓰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레빗을 못 쓰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네. 워낙 상대적인 거니까 레빗을 잘 못한데 알고 보니까 잘해 그 사람이 못한다는 거는 정말 잘한다는 비해서 내가 못한다는 걸 이야기한 거였어 아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코딩 쪽이 이런 게 되게 좀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꾸준히 공부하시고 포트폴리오 만들고 오히려 학생이니까 알고리즘 같은 것들 제가 강의 만들어 드렸던 것들도 계속 보시면서 어 그런 걸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게그 자격증 시험 이런 거 보다는 저는 네,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 아니, 개인적인 저도, 생각은 니다 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부모님들이 좀 약간 그런 게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불안해하시더라고요. 음,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해 주세요. 네. 좋은 좋은 감사 드립니다. <웃음> 없습니다. 오히려. 그리고 솔직히 친구가, 친구에 들어올 때쯤 된다 하더라도 친구를 뽑는 사람들이 과연 이거에 대해서 얼마큼 언더스탠딩이 있을까도 고민을 해봐야 돼요. 예. 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이 정도 페이지로만 쭉한 2, 3년 하시다 보면은, 어, 진짜, 뭐랄까요. 그 웬만한 미국에서 큰 회사에서 컴퓨테이션 디자인 하는 사람만큼 실력이 올라갈 수 있어요 네.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은 이게 그렇게 많지가 않고 복잡하지도 않고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그 디자인 실력과 비교해서 올라가거든요 이 코딩 실력이 네. 특정 수준 이상 가버리면 은 기본 문법만 넘어가고 하면 은 그렇기 때문에 어, 이거를 뭐라고 설명해 드려야 될까 좀 실질적인 실력 다지는 쪽에 좀더 포커스를 잡고서 뭐 자격증이나 어떤 형식적인 부분들에 얽매이다 보면은 물론 이제 그런 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저도 그리고 우리 시원 친구 같은 경우는 저랑 이렇게 얘기하면서 옆에서 이렇게 제가 뜸은 뜸은 보면은 프로그라스가 보이거든요 열시 정중을 하시는 것들 이 그래서 이 정도 속도로만 쭉 나가시다 보면은 지금 기존 에 하고 있는 디자인 이 방법론이나 내가 하는 것들을 코딩으로 계속 코팅을 해보세요 그 훈련을 많이 하세요 일단 문법을 공부하신 다음에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제가 만들어둔 강의 있잖아요. 그거 다 따라 쳐보세요. 그걸 다내 거로 만들어 보세요. 네, 그럼 제가 개런트 해드릴게요. 잘할 수 있다. 네. 제가 만들어 놓은 C샵 강좌 있잖아요. 네. 네. 기억나시죠? 그 디자인 스크립팅 관련된 거. 제가 링크 달아 드릴게요. 네. 그거를 다 파이썬으로 만들어 보고 다 C샵으로 만들어 보세요. 아마 제가 장담하는데 그걸 만드는, 따라 쳐서 만드는 도중에 실력이 늘고 이해도가 느는 건 당연한 것 뿐만 아니라, 어, 이 사람이 이렇게 짰는데 내가 좀더잘짤수 있겠는데? 아, 이건 왜 이렇게 했지? 이렇게 해갖고 나중에 또 이런 거 쓰면 되겠다. 혹은 나중에 프로젝트 했을 때, 어, 그때 예전에 짰던 코드가 딱 생각이 나는 거야. 어, 그거 갖고 와서 이렇게 변형해서 계속 키워나가는 거야. 나만의 에코시티가 그 어. 생태계를. 네, 그런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거를 여러분한테 도와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어, 뭐랄까요. 강의를 만들어드리는 이유도, 한번 만들어 놓으면, 저는, 어, 어차피 필요하신 사람들을 계속 볼수 있으니까. 저도 약간 그거를 목적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런 생태계. 지금 말씀드린 책도 사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최대한으로 제가 또 이제 좀 설명을, 목차 부분을 제가 나중에 좀더 자세히 나오면 설명해 드리겠지만, 어, 지금 전 여러분들이 코딩이라는 거를 그냥 자격증을 따고, 그리고 뭐랄까요. 조금, 그 하나의 어떤 자동차 운전하는 정도의 어떤 그한줄 운전면허 일종 있어요. 이런 것보다 좀더 높은 차원으로 조망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음. 그래서 제가 지금 이책 목차를 그런 관점에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지금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중요한 옛날에는 에너지였어요. 석유, 뭐 전기, 전자 이런 에너지. 그 다음에 금융 이런 거했다 친다면 요즘은 데이터거든요, 데이터. 예. 네, 제가 제 비디오를 열심히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상위, 전 세계 상위 10%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10등, 10등 안에 들어가는 회사들 딱 잘라보면 8개 이상 회사가 데이터를 가공해서 데이터를 팔아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돈을 만들어내는 그런 회사예요. 나머지 두개 회사는 제가 이거 제작, 작년에 알아봤던 그, 한, 그 통계인데 기존부터 있었던 워낙 돈이 많은 회사고 어쨌든. 거기도 내부적으로 하겠죠. 결국 이 데이터를 다루기 위한 도구를 코딩으로 봐라. 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이하고왜 코딩을 해야 되느냐 그런 거 봤을 경우에, 단순하게 어떤, 단순 반복의 차원에서 코딩을 보지 말고, 나랑 협업해서 일할 수 있는 나의 어떤 그, 이제 직원으로 간주를 해가지고 공부를 하시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어, 동시에 이 코딩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가장 주요, 중요하게 문제 해결 방식이에요 문제 해결 방식 예. 그러니까 디자인을 제가 전에 그 인터뷰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이 코딩에서 배울 수 있는 건컴퓨테이션널 사고고 컴퓨테이션널 사고를 가지고서 디자인 문제 뿐만 아니라 현실에 대한 문제를 막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혹은 오바마 대통령이라든지 뭐 유명 대기업 CEO들이 코딩을 공부해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는 문제 사고 능력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이제 디자인 쪽으로 노, 넘어오게 되면 어떤 식의 방법들이 있고 어떤 공간 정보들이 있고 이것들을 가지고서 이제 어떻게 내 커리어 팟을 쌓아갈 수 있겠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좀 해놓은 건데 이거를 보여드린 이유가 그러니까 자격증 이런 것보다도 사실은 문제 해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예그 네, 관점으로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어, 갑자기 또 하나가 생각이 난게 여기 보시면은 어, 키워드를읽어볼까음 음, 사고에 도야겠네요 Okay,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거 그냥 제가 제 생각을 정리해둔 거거든요. 보고 계시나요? 어 혹시 안 보이는데 혹시? 어제화 지금까지 제가 화면 공유 안안안 했어요? 어, 중간에 꺼져가지고요. <웃음> 아 그래요? 이게 자꾸 왜 이러지? 지금 제가 계속 화면 공유를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었는데 어 <웃음> 아유, 어쩔 수 없습니다. <웃음> 아 참. 근데고 어쨌든 지금 여기 보면 언어와 사고의 도약이라고 제가 적어놓은 책이 있거든요. 제가 이거 공유해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네요. 결국에는 우리가 쓰고 있는 <웃음> 언어들이 우리의 사고방식을 결정하고 이 사고방식은 우리의 현실 문제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우리에게 끊임없이 들어오는 이 인포메이션을 처리하는 데 쓰여요. 그 사고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 우리가 인간이라는 게 언어라는 게 문자체 혹은 우리가 쓰는 지금 이 한글, 한국어로 대화를 하잖아요. 이런 언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언어들이 있죠. 뭐 경제적인 언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모셔널한 언어들도 있고 디자인적 언어도 있고요. 경제적인 언어도 있고 인문학적 언어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언어들에서 오는 사유 방식들을 가져와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컴퓨테이션 디자인 코딩을 한다는 거는 결국 이 컴퓨테이션 사고 능력을 가지고 우리 인생에선 적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좀큰 의미로 보면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도움이 됐나요, 우리 친구? 네. 네. 동기부여가 된것 같습니다. 네. 언제든지 이제 친구 같은 경우 열심히 저 이제 서포트도 해주시고 계시고 저도 좀 도움을 드리려고 하니까 이런 질문 같은 것도 있으면 편하게 주시고요. 어이 비디오 제가 어 이제 올려놓고 거기 밑에다가 이제 링크 이제 오늘 했던 것들을 달아 놓을게요 그래서 그걸 참조해서 알겠습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뭐더 나눌 내용들 없으면 녹화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